ISTJ는 조용하고 신중하며 책임감이 강한 편입니다. 반면 ISTP 유형은 자유롭고 즉흥적이며 모험심이 강한 편이죠. 공통점은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며 보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ISTJ 유형은 계획성이 있고 체계적이지만 ISTP 유형은 조금 즉흥적이라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ISTJ 유형은 꼼꼼하고 섬세해서 회계사, 은행원, 비서 등 사무직, 행정직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또한 상황 판단 능력이 우수해서 경찰관, 소방관, 군인 등 긴급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하는 직업군도 잘 어울려요. 반대로 ISTP 유형은 행동파이기 때문에 영업직, 운동선수, 탐험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ISTJ 유형은 상대에게 헌신적이고 배려심이 깊으며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타입입니다. 이에 반해 ISTP 유형은 구속받는 것을 싫어하고 자기중심적인 면이 강해서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이별을 선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ISTJ와 ISTP 유형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비슷한 듯 하면서도 많이 다른 두 유형이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유형이신가요? 오늘 도시 청해 주시 야제유상 유통해 ISTJ와 유아인 신고하시 기원 ISTJ 월드 멤버 하시 유상 Bon Indung Fan Yiang s n (Vlog) ASMR d n g (Total Negaji Benefit Yulnu l i l s u s u b n a d u c u s a n d a